대인관계가 되냐면요 돈하고 건강은 어차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건강이나돈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데 대인관계는 어 10년 동안 사귄 친구가 사귀친고가 배신될 수도 있는 거고요 건날마누라 갑자기 뭐집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런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관리하거나 빌딩을 관리할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유배인 네. 생의 3대 난제를왜 알아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다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선수생님은 어떤 문제, 있어?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내게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게 어려움이 있다고 봤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인정했어요? 예. 지금 같이 함께 하는건건한데관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데 네. 뭐, 혈압이나 당면은 구나다 네. 있어요. 오주 네. 뭐 되면 네. 있는데 거기 대비하고 본순이 있어야 돼요. 걱정이요분명안 네. 좋지. 네. 네. 네. 예, 예. 다시 만이 써야 되고요. 네. 공부에 대해서. 요년왜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빌려 어디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돈이나 건강 이런 대응문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할 때 여기에 바로 어, 모멘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번 읽어놓는 거요이번에뭐판단력이라고 있는 거 있죠. 판단력은 어렵다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어, 선서라고 있어요. 그 의사나 간호사,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라는데 그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 하는데 그 선생님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네. 그 다음이 뭘것 같아요. 안 보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판단은 어렵대 judgment is difficult. 실험은 불확실하고 experiment uncertain. 실험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기회는 다름하기 쉽고 판단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데 사람은 판단 어렵다고 생각 하고 자기 생각대로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분쟁을 조정하거나 뭐할 때는 아 인생의 삶이 안나는 난제는 이런게 있고 네. 그 다음에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거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 마이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 아, 이거 분쟁조정 별거 아닌데 왜 못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이런 막 일부러 일부러 그런 문제가 들어가 거거든요 이번 분쟁조정할 때 어, 가장 필요 없는 개념이 뭘까요 수인한계 예? 수인한계 일부러. 수인한계는 그 판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 여, 한 역할을 그면 수인한 게에요. 가령 수시가 뜨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예? 왜 열받아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게 수인한 게에요. 옆에 집에서 그 강아지가 있는데 계속, 계속 짖어대 돼요. 그러니까 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짖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아버지를 그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뭐라냐면 이제 관리장 가서 예쁜 사정 왔는데기잘안 되는 거예요. 관리장이 나중에 그 옆에 있는 분들을 불러가지고는 거예요. 아, 미안한데, 제가 딱한 가지 여러분들 부탁해야겠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약간 이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처박혀 있는 거 있죠. 키깊고보는거뭐 그런 거예요. 저렇 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오로지 강아지만 한다. 근데 걔가 가, 가끔, 그래, 강아지 있는 건데, 좀 이해해달라고. 그건 자꾸 옆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있을까요? 거기에서 불평 불만을 제기다 나는 거예요. 수인한계가 올라가는 거죠. 아, 나도 딸이 있는데 딸이 저렇게 막 정신병이 걸리지 저러면은 음. 그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뭐라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래요이저 가해자였던 이 아버지가 자기 미안하잖아요. 옆에 사람들도 잘해주겠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뭐 떡이라도 뭐 오면은 케이크 따로 나눠주고 서로 먹고 오히려도 좋은 기계를 되게 했어요. 지금 민주주의를 찍었는데 맞죠. 민주주의죠. 분쟁은 다 수교지 아니거든요. 땡한다고 물론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다시 그들기는굉장히 줘야 된다고, 저 사람 모르는 것 같다고 다르게 들어주는게 아니고요. 물론 그명 어디 있지만, 그래서 이 중요성은 뭐냐면 돈에 관한 것이 중요성이에요. 돈에, 중성의 원칙은 그냥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데, 가령 내가 저렇게 하대 쳐가지고 상, 상, 상대방에 상처를 났어요. 내데한 적이 났는데, 그게 3주냐 2주냐 차이가 당했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 듯이, 이게 중요성의 원칙이다. 가볍게 차가 탁 부딪혔는데 그부딪힌게 그냥 빈 박스였어요 그냥 기분만 나빠 옆에 딱 부딪혔는데 그 기스가 났는데 기분만 나빠런 이런, 이런 걸 가지고서는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내놔면안 되겠잖아요 고런 게 이제 중요성이 <놀람> 어지럽게 어느그 저기 차를 봤더니 이거 긁고 갔어요 이거를 열쇠를 긁는 거 있죠 그래 가지고 이사람 엄청난 거예요 나쁜 놈이 거든내차가왜 이걸 긁고 갔냐 그 국가는 원한이 있는 사람들에 그래도 잘 사람 분석을 한 거예요. 얘나 여기다 굴거 같을 때는 누가 있냐? 굴거에서는 권한 안에 자기하고 싸웠거나 층간 소음이거나 옆에 분쟁 이 있었던 사람들에 근데 심지어는 가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증거, 증거는 C C T V 해봤는데 C C T V는 옛날에 C C T V 일주일 정도 밖에 보관이 안 돼요. 구름이나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이 사회 통념은 이런 거예요. 해통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네. 일반적으로 다인정되는데 요즘 어쩌면 마스크를 안 하고 가면은요, 버스에서 쫓겨나겠죠? 네. 네. 버스 운전수가 바로 옆방에 친구가 버스 운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야, 버스 운전수 이제 비상로 이렇게 놔두고 있으니까, 없을 때는 좀 부탁해서 하라그러더라고요그말 믿고 탔다가, 어, 요자밖에 알만한 사람이 뭐야. 이거 저기, 마스크도 안 하고 탔다래, 쫓겨나자, 한번. 이제 사회통념에. 폭력행사. 경찰서가 있어요. 경찰서를 끌 그래서, 그 폭력행사를 잘하는 동대표가 있었어요. 전전동대표인데, 그거는 응. 폭력행사를 되게 잘해요. 키도 저, 저하고 비슷하게 작은데도 싸움을 잘해요. 팔의이굉장 좋아가지고요. 경호원 출신이었으니까요. 대통령 경호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툭한고가서 이렇게, 붙잡고 싸우는데 이분이 그걸 뺏어가 이제 날개서 힘이 70다됐는데도 힘이 다 됐는데도 알다아 급소를 남자 급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잡는 거예요 어, 하다간 되면 근데 이 당한 본인은요 그게 또 무지 아프대요 어. 또 아프잖아요 사실이요 말은 할수 없고 그걸 뭐 진단으로 끌어내니까안돼 그래가지고 몇번 당했고 막 여러 사람들이 하다간 되면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커놨어요 음.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평소에 저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된다 가지고 고소해 버린 거예요 경찰청에서 경찰청 가서 진작을 하니까 고소하라해 주고 벌금이 얼마 나왔냐면 은처범은 50만원 나와요 50에서 100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면 100에서 2 0 0 나오고요 이 사람이 차투 가지고 있고 보니까 옛날에 뭐 택권 도장을 명한 사람이에요 그럼한 300만원, 모0 0확 뛰어요 벌금이 예를 들면 사회 통념이 있어서 이걸 갖다 올라가요 말이길 e o 데 e 번 민원 해결의 제일 g 이 t it. 는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지 u know, you know, y 어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민호를 딱 들었을 때 알았어요. 내가 내일 이따가 저녁 때 가볼게요. 이러면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민호를 듣면은 바로 그 다음에 반응을 해줘야 돼요. 내일 모레 중에나 바로 지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결은 나중에더라도 아까 이제 경청력 이 같은 건 바로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경청을 따리 스팅이라고요 다음에 이거는 뭐죠? 현장을 가봐야 돼 현장 가보자 는 얘기가 잘안데 현장 가보니까 못 다는데 나무가 부러졌다. 나무가 쓰러져서 가보니까 나무 가지 하나 부러진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아까 얘기하 중요성형 원칙이 해석됐네요. 4번, 이론의분쟁이 가장 많은 거는요. 과거에는 3번의 개인 분쟁이었어요 주차장. 근데 주차장이 차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많았는데 3번의 1이 그거였는데 요즘은 이웃 분쟁으로 들었어요. 이웃 분쟁력죠 예, 밑에서 담배 피우는다나못 참아요. 일층에서 담배 피우는요 자, 여기 산처까지 올라가고요이또 아파트가 구조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화장실에그 저기 환풍기를 통해서 계속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 분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웃 분쟁까지는 좋은데 요새는 집단 분쟁이 나오고 있어요. 집단 분쟁은 뭐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재건축을 해자 나는 리모델링하다 이것 때문에 또 싸워요. 소장 때문에 이게잘 고만 넣어요. 소장 이잘 나오는 게 아파트가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이런 분쟁 리모델링하고, 면 재건축하고 이것 때문에 막잘 싸우거든요. 그 팀을 끼어가지고 소장이 말 잘못했다가요. 자 분쟁 조정하는 그 리모델링 하는 데서 이거 공구을 하나 붙여주세요. 그런데 그저동대표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붙이 마! 그런 거안 취득하네요. 그데그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에 재건축 할제그 결정을 그 관련 그 관련 결정을 관련 소장이 하는 거. 아니죠. 동대표위에서 의견 되잖아요 동대표에서 의견 하려면 동대표에서 의견 하기 전에 뭐 조사하고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응.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게시라고 공고를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응. 그럼 그런 것 자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이 왜냐하면 그게 그런 거 붙이면 뭐 약간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야이 재건축하면 우리 돈한 푼도 안 들고 몇 층으로 올릴 수 있어, 몇평더 가질 수 있어. 이게 다 나면은. 응. 다는 혹해서 와 이래야 그 사람은 들 그런 거 버리는 사람들이 약간은 사기꾼, 사기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5번에 그래서 집단 문제에서의 많은데 핵 결론은 뭐냐면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핵은? 집단 문제가 갈수록 피해 가 당사자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세월음 터진다고요? 그래서 막막 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려전 자리가. 자, 5번. 이공사이 용역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또 과정들을 거치는데, 여기 시나 구나 구매에서요 1억이나 5천만 원 이렇게 하상한 산업체죠. 이거 이상은 꼭 하세요. 물어보고 하세요. 안 물어봐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근데 아파트 도 페인트를 갖다 도장을 하는데 이걸 재도장 할때 어떤 색깔을 할 건지 어떤 디자인 할 건지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앞에다 이렇게 스티커하고 모양을 표시해 놓고요. 우리는 현대 스타로 일하겠다 삼성 스타로 일하겠다뭐 이런 뭐 롯데 스타로 일하겠다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주죠. 굉장히 아주고 굉장히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6번에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가 있어요. 이 5천만 원이? 네, 5천만 원하고 1억. 원이에요. 되게 1억을 내놓은게진억이 많으니까요. 그런 통상 소장들이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요? 해 5천만 원부터 부기 시작해요. 5천만 원이면은 차한대 가격이잖아요. 승강기가 엘리베이터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보통. 물론 그래서 승강기 제거 응. 저기 리모델링 하는 상인들 리모델링을 해요 20년 지나면 그때 대게 35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또 수장이 5000만원이라도 리모델링 하는 걸 했어요 장기성 계획이라 가지고그데이소장이 가니까 한달 전에 그만다고 아무도 안 가는 그 자리에요 제가 이제 거기 간 적이 있어요 소장이 5000만원 최근에 알아보니까 승강기 리모델링 하는데 4000만원이 되는데 5000만원 했네 그 아니 전에 소장이 그래도 유명한 건설에 대해 자택과 당했던 사람인데 가격은 몰랐겠냐 차도 2천만원에서 또 5천만원 차에 차이듯이 티코는 450만원 입니다아 그래도 그 10년 타고 다니는 분은 승황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지금 옛날 그나3 5 0 0만원이면 하고 지금 좋은 거는 5천만원인데 승황이도 그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5천만원하는 거는 어바웃에서 좋은 걸해놨을 거다. 내 생각에는. 왜냐면승강이나안전에 관계되는 거고. 그래도 주민들 중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90%는 믿는데 그 중에 또몇 분은 저거는 안 믿어요. 저 소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참 그런 것 그런 거 인식을 벗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가서 말한달 한 만에 제 얘기를 들은 건 뭐냐면 제가 좀 일찍 출근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해요. 소장들이 땡 퇴근하거든요. 6시에 근데 땡 퇴근할 때꼭 와요.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더 하고 아침에서 조금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출근해 남보다. 그러면 아, 소장이 부지런하고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신뢰 돼요. 그래서 공직생활 오래 한 분들이 좋은 경 또는 공직생활이라든지 자기 근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개 직장생활 근무에 관해 알아요.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은 왜뭐 일찍 출근하는데부터 2시간 일찍 출근하나, 이게 대개 1시간이나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는데, 그런 거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보면, 어, 관리 품질 가다 전환 5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게 분야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분야 중에서 그냥 쉬운 게 뭐냐면, 안전한 아파트, 시설 관리 잘하는 문제, 이게 항목보두 50개 항목이고요. 그니까 이게 투명한 거, 회계 잘되느냐돈쓸때막 하다 펑펑 쓰거나 기자 일치 안 하고, 뭐 현찰 주고 뭐띵 뜯는 건없나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투명 아파트의 4 9개 항목에, 이그 그러니까 99개 항목을 빼고 나머지 50개 항목은 모범적으로 하냐 똑똑한 항목 이런 거겠죠? 선거 같은 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서류가 좀잘 챙겨놓고 있는지. 근데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조화로운 아파트, 이게 요즘에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다 점수가 비슷한데 그 아파트에 동호회가 몇개 있습니까? 노인회하고 분유회는 되게 두 개인 있잖아요. 세 개가 더 있어요. 한 다섯 개 정도만 되면 우수 아파트예요. 여기 평가할 때 어떤 거냐면 아 거기 기타 동호회 있고 부족 동호회 있고 그다음에 탁구 동호회가 있고 그 만약에 좀 쉬운 게 탁구 동호회, 기타 동호회 이런 거예요. 왜냐면 초그저 돈이 안 들어가고 유지관리가 편하고 안전하거든요. 그거 가지고서는 뭐 사고 날 일이 없고 그래서 그걸 많이 주로 하고 그래 그런 게 있으면 우 아파트. 그걸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라 해가지고 조화로운 아파트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다섯 개 분야 중에서 속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이게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 서울시에서 말근 아파트 프로젝트였어요. 그다음에 7번요 관리 분열 등급제가 딱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 네 A B c 로 해가지고 배점 이상 되면은 우수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A 반점, 팔 그래서 요 B 등급은 6 0 점이고요. 6 0점 이하는 부적합이라 해가지고요. 부적합되면 그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문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적합되면 비밀로 해줘요. 비밀을 통보를 해줘요. 공시가 아니에요. 공시는 어디만 공시하냐 여기만 공시해줘요. 8 0점 이상 받은데요 우수아파트 중에서 제가 요 제가 그 서울시 우수아파트 평가위원장하고 하는평가 오랫동안 이 역이 이에 관여를 해왔어요. 이걸 갖다 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적은 게 지금 저기 우리 할 시간에 바이 경영이 있죠. 네. 고객보학목에 그래서, 그 한국어, 142개 한국어 체크를 크해 나가다 보면, 은 점수가 나오겠죠? 한번 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어 내가 관리소장에서 생각해서는,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소모품 쓸 때, 크리딧 카드로 하느냐, 그냥 현찰 가져고느냐 하면, 크리딧 카드 하면 뭐 1점, 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기능돼. 그래세 등급이 있으니까요. 8번에, 입자 대표의 거주의,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이 몇명 있어야 되냐면 최소 4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회장은 한 명이고 감사가 두 명이에요. 감사가 두 명이라면 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는 회계감사, 하나는 업무감사예요. 그 다음에 이사. 저도 이제 상부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살면서 동대표 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금융계 근무했거나 그러면 감사라고 요청이 오면 은간가 무조건 하세요. 감사라 하면 일을 전더다 포괄적으로 잘하게 되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일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걸 놓아서 자, 그건 장기 수성 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고 이거는 안 하면은 벌가금이 과태료가 500만에서 원 3000만 원에 굉장히 세요. 왜냐면 아까 이게죠 아파트 도장 그거 하려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안 하고서는 계속 끈적 거기다가 6년, 7년 되다 안 해요. 그러면 그 그게 뭐 안에게 부식 된다는지 철근이요. 철근이 부식돼 가지고 건물이 30년, 40년 쓸 거든 20년 되면 되고 노구가 되고요. 10번 낙찰는 똑같은 가격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추천? 네? 추천? 추천하기 전에 누가 먼저 뽑을 건가를 수로 추천해. 예. 그래서 두가 보고, 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업자 산정 지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산정 지침을 보고 어, 나중에 그걸 좀 연구 를좀 하셔야 돼요. 많이 보는 겁니다. 아파트에 층간 소음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층간 소음 분쟁 조정위원회. 가 있고 이걸 확대 발전했을 때는 이웃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생겼어요. 이걸 만들어야 돼의무적으로 그래서 누가 하냐면은 관리소장님 보좌역을 하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 노인회장님 뭐 한번 해달라고 하고, 동대표 중에 좀 이게 좀 중재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 다섯 명 이상이 이걸 구성을 해야 돼 근데 무엇은 명예제이기 때문에 돈만 줘요. 회의 회의 참석비를좀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의 참석비는 대개 2만 원, 3만 원, 5만 원 많이 준대, 10만 원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저기 회의 교육을 받으시죠? 이 교육이 공짜예요. 아니 공짜 아니고 대개 3만 원 정도쯤 들어요, 5만 원 정도, 천억성도예요 이거를 그 아파트나 이런 관리사무소돈대줄수가 있으니까 주시다는문에 자, 12번에 어, 사이트 이름은 두가지가 있다죠. K 아파트하고 오픈 아파트 두개 있어요. K 아파트는 어, 코리아파트의 주말로 국토부에서 아파트를 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아파트 전문에서 종합적으로 해놓고 오픈 아파트라고 있어요. 오픈 아파트는 서울시 공동주택과전문가당으 오픈 아파트라고 그래서 어, 그걸 보시면서 어, 거기는 저 정읍도로 가 보시면 되고요. 13번 아파트 단지에서 소송에 집행할 수 있는지 언제는 어, 방금 이미 이 말씀드렸으니까 방금 집행할 수 없다. 딱 하나 할수 있는 뭐냐? 두 가지가 있 하나는 연체한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소송비야고저 아, 인지 때하고 송달료, 변호사비용나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 처음 입주했을 때 하단 소송할 때, 하단 소송할 때 변호비를 줄수 있던 게아니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해서 나중에 또 그걸 갖다 갚아내야 해. 실수업된 그러니까 거죠. 자, 우선 오늘 그 아파트 분쟁에 대해서 기본 수혜인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세한 거는. 정석을 배울 때도 기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정석을 배우고 난 다음에 포석 배우고 끝내기를 배우잖아요. 지금 포석 정석 끝내기까지 한 거고요. 실전이 중요해요. 실전이 절반이에요. 그 말의 실전을 보시면서 실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 관리할 때 굉장히 조정에 잘하면 강한 조정이 될수 있어요. 강한 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습니다 네, 제가...